2016 상반기 베스트 프라모델 순위입니다. 먼저 5위입니다. 144분의 1 스타워즈 깨나포스 밀레니엄 팔콘. 4위입니다. 144분의 1 HD 아이디오 건담 말바토스. 네 3위는요 보토부키아 플레임 암지걸 마테리아 노멀 버전입니다 2위는요 타미의 미니사고 특별기획상품 HG 카본 멀티와이드 리어스테이입니다 1위 네 1위는요 한 b 이1 1 2분의1스습니다 Buy y 스 b b a 그리고 I2, D2가 차지 b 습니다 감사합니다. you. Buy you. Buy 일단 충전부터 해야죠. 충전 y you. 부터 y you. Buy you. Buy 니다 u Buy y o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뭐지? 일본에 되게 그 미소녀 음, 미소... 피규어. 아, 제가 이제 뭐 미소녀쪽 되게 뭐막 컬렉트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. 여자는 아스카밖에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귀엽죠? 예. 음. 제특이 여친입니다, 여러분들. 인사하세요. 그래서 음, 여기 아스카죠. 보면 어, 일본의 대표 그 미소녀 아스... 그 피규어들을 제작하는 제작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아스나라는. 네, 그... 아스나라는 예 네, 근데 소희 씨하고 좀 많이 닮았네 예쁩니다. 네. 쿠스마이라는 일 회사 네. 그리고 지금 고토부키야 그리고 반다이 이렇게 3대 회사가 미소녀 피규어로 좀 굉장히 유명하죠. 반다이는 뭐 워낙 또 다양한 또 다양하네. 제품들을 소개하니까. 미소녀 피규어 외에도 여러 가지. 네. 제가 이제 뭐, 제가 막 많이 아는 건 아닌데, 이 고토부키아 끼, 기... 어, 고토부키아 끼, 기... 아, 자, 타코야 끼가 먹고 싶네 자, 타코야 끼가 먹고 싶네 자, 고토부키야의 네. 피규어가 이제, 제가 그 갖고 있는 피규어 중에 아스카 피규어가 아 이제 이쪽이거든요. 굉장히 네, 굉장히, 아. 테가 아, 좋아요. 테가 <웃음> 좋아요. 아이 뭐? 네. 예. 포즈를 참 컬렉하게 만드는 아 그런 뭐, 포즈들을. 예. 뭐. 네 이게 <웃음> 음 그래요. 구스마일이라는 회사는 어이 규모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일단 퀄리티로는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네, 그런 회사로 보면은, 제가 알고 있어요. 네. 앞머리를 표현한 게 그렇죠.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음, 조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음이 구스마일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음, 퀄리티적으로는 네, 장인 정신이 있는 압도적이다. 회사로... 코토부 그 기아도 그게 못지 않는 그런 회사고, 반다이는 뭐 워낙 다양하게 어쩌, 예, 많이 걸쳐져 있고, 저 어, 이름이 되어 있다면, 어디 예. 건지 모르겠는데, 네. 원피스에 나미 피규어가 있어요. 네. 되게 좀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, 어, 반다이 거 아닐까요? 그, 아마 그런지 음. 않을까요 근데 너무 피, 퀄리티가 좋아서 뜯지는 못하고, 박스채로 모셔놓은게 있는데, 음. 다슴이, 다슴이. 저태왜 이렇게 힘듭니다. 예예, 되게 자유분시네요 아, 예, 예. 네? 네. 아 약간 좀 이게 예. 나만 그런가? 내 머리 크기 중간가지 느낌이네요. 예, 그네요. 예. <웃음> 예, 아니 아니, 부끄러워서 그래요. 볼빨. 바... 선비처럼? 아니 볼빨리 생겼어요. 예. <웃음> <웃음> 저 집에만 있는데. 선비요 예. 예. <웃음> 저건 제가 에, 뭐 아나운더에서 말씀드렸다. 이거 전문가들이 또 말씀해주시겠지만. 을 이세 회사가 네. 미소녀 피규어로 네. 대표적인 회사라는 거 그리고 그거 네. 뽀빠이? 뽀빠이 <웃음> 뽀 <뽀뽀>. 폭풍처럼 <웃음> <뽀뽀. 뽀뽀>. 뽀뽀. <웃음> 사람들이 이폭풍 너무 행복합니다 70년도 생지 <웃음> <웃음>